베이스컬러는 가장 밝은 컬러로 준비를 해주세요. 사용할 컬러들을 먼저 팔레트에다가 덜어볼게요.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으면서 좀더 다양한 색깔 느낌을 낼수 있는 이런 컬러들을 같이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리얼한 뱀피 느낌을 예쁘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 밝은 컬러를 먼저 브러쉬에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몇 군데다가 툭툭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올려주세요 붓이 지나가는 자리가 요 테두리 안쪽으로만 스치게끔 해주세요 대각선을 간격 맞춰서 그리듯이 교차되는 라인을 다시 한번또 그려주시고요. 흰색 라인을 다시 한번 똑같이 터치를 해주세요. 브러쉬 끝이 뾰족한 부분이랑 서로 맞닿게끔 논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이아몬드 안쪽에 모서리 두개 정도를 이렇게 따라서 색칠해주듯이. 요 소리마다 점을 좀 찍어주세요.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 다이아몬드 테두리 변을 살짝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이 가운데를 붓으로 막 이렇게 문질러서 테두리 쪽으로 칼라들을 다 보내준다라는 느낌 데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건데요